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앞번에 한번 올려드렸던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이 책을 지금 리뷰를 쭉 하기로 했잖아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요 파트 1에 있던 대한민국 부동산의 허화실이죠 허화실 그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이제 작은 소제목 큰 칼이냐 작은 칼이냐 하는 요 제목의 파트를 오늘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유동성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한 정입니다. 큰 칼은 이제 어 거시적인 차원의 금리를 얘기를 하고요. 작은 칼은 미시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건 대출을 놓고 얘기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네, 금리와 대출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리라고 보면 되겠죠. 어, 요 책의 시작은요, 이 파트 시작은, 어, 판교발, 집값 불안이 확산됐던 2005년 5월. 2005년도에 왜 이제 신도시를 공급을 하면서 그 신도시를 수도권에 막 오밀조밀 어, 모아가 해놔놓으니까, 어, 가격이 굉장히 이제 폭등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었죠. 앞번에 한번 이거는 업로드를 할때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판교 신도시 분양 강남 압부정 초고층 재건축 추진 어, 이런 거 하면서 2005년 831 정책을 통해서 이제 어막 가격이 오르는 거를 831 정책을 통해서 이제 종부세를 막 원상 복귀시키고 이랬던 정책이 있었다는 걸 업로드를 했죠. 저번 시간에 어 이때 국세청 직원이 이제 그 판교 그 신도시 때부터 집값이 폭등하는 거를. 조사를 한 거예요 부동산 투기 조사를 그렇게 했더니 한 사람이 강남에만 한 사람이 무려 40채 아파트와 상가를 사들인 사례가 있고 근데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40채를 사들였는데 전혀 탈법 불법이 없이 사들였다는 거예요. 국세청이 조사를 하면 뭔가를 잘못된 걸좀 찾아서 세금 추징도 하고 뭐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나 어뭐 이런 걸 이제 좀 틀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오로지 뭘 통해서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집을 그렇게 40채씩을 사들여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를 뭐 축소신고했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뭐 처벌할 게 정말로 없을 그런 정도로 합법적으로 투자를 해놨다는 거예요. 2005년도 그 5월에, 어, 그래서 그 샀던 사람을 들여다 봤더니, 아파트를 샀던 그 아파트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고, 또 대출받아서 또 아파트를 사고, 그렇게 산 아파트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고, 10개 금융기관에서 무려 134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에, 근데 그 사람의 연소득 신고는 1200만 원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출 이자는 연간 8억 원이 나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합법이라는 거죠. 왜 은행이 대출을 해줬고 뭐 해준 대출 이자 잘 내고 있고 내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이자 잘 내고 있고 해주는 대출 받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는 상상을 할수 없는 그런 그 제도죠. 다시 그 시절로 2005년으로 돌아가라 이러면 뭐 40채가 아니라 400채도 안 사겠습니까? 해주는 대출 무한대로 받아가지고 그죠? 어 그렇게 이제 하다보더니 이제 결론은 어, 은행들이 투기꾼들에게 투기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했고 그걸 처벌할 길도 없이 합법적이었고 은행에 내는 이자는 어, 보니까 어, 무리해서라도 이제 그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 번다는 게 공식처럼 돼가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억을 빌려가지고 3억짜리 강남의 아파트를 사면 연간 이자는 573만원만 내는데 그 당시 대출금리는 5.73%였대요. 그런데 근데 3억짜리 집값은 1년에 16%가 올랐답니다. 그러다보니 1년동안 대출이자보다 9배나 많은 4500만원의 차익이 생기고 이자는 573만원만 내고 이렇게 할수있었던거예요 어, 그래서 저금리 기조 속에서 어, 대체 투자 부진까지 겹쳐서 2006년말 어, 은행권에서는 어, 주택담보대출로 다른 데 돈을 빌려줄 데가 없어서 계속 주택 담보 대출로 은행에서는 다른 데돈 빌려줄 데가 없어서 돈을 풀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돈은 고수익을 쫓아서 가게 그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또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이제 쏠려 있었던 거예요. 음 이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돈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면 계속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제 나와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 어, 부동산이 더 좋은 투자 추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김없이 투기성 부동산 수요도 유발이 되고 어, 그래왔던 거예요. 어, 그 이제 예로 1970년대 말 중동 특수화, 오일 달러를 많이 이제 벌어드렸어 그때죠. 그 다음에 1980년대 말 삼저 호황, 삼저는 세 가지가 이제 낮았던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저 달러, 저 유가, 저 금리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국내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져서 집값이 크게 상승했던 그런 시대를 이제 예로 들어놨어요. 여기에 서울대 김용찬 교수님은 저서 한국의 주택 토지 정책 여기에서 특수한 과잉 유동성이 있으면 그 과잉 유동성으로 비롯된 자본 순환의 이제 위기가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는 라걸 책에서도 얘기를 해놓은 게 있네요. 그리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주택시장 모형 연구를 1994년도에 발표한 게 있는데 이 연구 자료에는 통화 공급량 변동이 지금 통화가 확 풀렸어요.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작년부터 돈이 풀렸죠. 작년 올해 계속 풀리고 있죠. 그렇게 통화량이 계속 풀리게 되면 통화량이 풀린 12개월 후부터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해서 아주 그게 장기간 동안 계속이 되고 실질 통화량 1% 증가는 주택 공급을 4.3%를 증가시키고 반면에 주택 수요 총 증가 효과는 9.9%에 달한대요 주택 수요 총 증가는 그러니까 돈을 통화량을 1%를 풀면 집을 사겠다는 수요는 9.9% 증가. 그래서 주택 가격을 1.58% 정도 올려놓는다라고 주택 시장 연구 모형 연구에서 발표를 해놓은 자료가 있네요. 너 아까 1990, 1970년대 그 말에 오일 달러, 그는 중학 오일 달러로 돈이 막 들어왔지만 어, 나라에서는 중학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 막대한 자금을 풀고 그러다 보니 통화가 계속 풀렸죠. 그 결과가 도매 물가 상승률이 11.6%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77년 초부터 78년까지는 아파트 투기 열풍이 이제 이어졌고요. 어, 삼익주택에서 여의도에 지은 모카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45대1. 그 다음에 화랑 아파트는 70대1. 이렇게 이제 아파트 청약 열풍이 불었네요. 그때는. 어, 그리고 이제 아파트 청약 열풍이 불면서 미등기 전매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요. 그리고 78년대 전국 땅값이 평균 49%, 육대 도시는 79%, 서울은 136%나 땅값이 오르는 그런 기록을 쏟아냈습니다. 어, 이제, 어, 이렇게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재산을 어, 축적을 했던 어, 그런 이제 기업들도 그걸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죠. 어 그래서 개인보다 기업이 이제 이미 제이 30년 전부터 수익을 냈던 어, 그런 돈들이 30년 전,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때 기업들이 부동산 투자를 또 많이 한 거예요. 축적됐던 공업화로부터 그 축적됐던 그 풍부한 자금들을 부동산 투자에 막 쏟아부은 거예요. 기업들이. 개인만 투자를 한게 아니고. 어 그래서 1980년대 저달러저유가저금리 어, 이런 그흑자경제가 어, 그때도 이제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이어지는 그원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1988년도까지 3년간 경제 성장률이 연 평균 10.76%를 이제 기록을 어, 하는데 86년부터 88년까지 경쟁 성장률이 10.76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대선이 치러진 87년도에는 통화량 증가가 전년 대비 30.8% 돈이 더 많이 풀렸어요. 87년대 토지 가격이 전년도 두 배를 기록하고, 막, 일단 투자 투기 광풍이 이제 몰아쳤네요. 어, 그러다 보니, 쭉 통화가 계속 증가했던 그런 시절을 이제 겪었는데요. 어, 그러면서 급기야 이제, 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투기 억제 지역의 이제 확대를 또 하게 됐죠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토지 공개념도 도입하고 하는 이런 정책을 어 1988년 810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발표를 했는데 어 통화량 축소, 물가 안정 그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은 총 통화증가 18%선에서 억제한다는 거 외에 별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그게 어 뭔가 부동산 시장은 불안했던 것도 있었던 그런 중에 어 2001년 이후에는 어 부동산 시장 불안과 이거는 IMF 이후죠. 세계적 저금리 추세에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려서 어 이제는 또 변화가 있었었네요. 어그 이후에 이제 또어 부동산 또 어, 나라 경제가 IMF 때문에 힘들어졌다 이러면서 규제도 풀고 어, 모든 걸또다 풀었잖아요. 어, 정부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창구 지도 자체를 아예 풀었어요. 무한대로 대출해주도록 그냥 놔뒀어요. 그러다 보니 어, 갈곳 없는 돈들, 대출받았던 돈들, 어, 규제 완화로부터 또 유동성 확대로부터 나온 그런 돈들이 전부도 부동산 거리로 흘러들어가게 됐죠. 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000년 말 54조 2천억에서 6년이 지난 2006년 말에는요 218조 3천억으로 부풀려졌어요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50% 이상 소고속 증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 서울대 김용찬 교수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대책의 특징은 어, 이처럼 부동산 부문 이외의 원인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부동산 부분, 부문 자체만 자꾸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출을 계속 풀어주고 어, 뭐 금리를 그다지 많이 안 올리고 이런 건 내버려 두고 부동산 정책만 자꾸 뭐 풀었다 쪼았다 하는 어, 그런 것만 하고 있어 놓으니까 부동산 시장 교란의 원인과 처방 사이에 이제 괴리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 금리나 이런 대출 이런 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부동산 정책만 쥐었다 폈다. 그래 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게 서울대 김용찬 교수는 지적을 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영국과 호주, 미국 이런 데서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는데 나라마다 집어하는 정책이 이제 좀 달랐겠죠. 어, 달랐는데 음. 어, 이렇게 금리가 그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어, 정부가 유동성과 관련해서 금리 정책 이런거죠 어, 이런거 관련해서 신중한 접근을 한 배경에는 2001년도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격이 올랐지만 그거는 내수부진과 함께 찾아왔기 때문에 어, 마음대로 금리를 올리고 하는걸 못한거예요 경기를 도로 죽일까봐 그래서 정부가 뭐했냐면 심각한 경기 침체와 부동산 과열이 같이 왔기 때문에, 뭐, 올리고 하는 거를,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과 연관해서 설뭐 수가 없었다. 왜냐, 그렇게 하면 경기를 죽이는 것 같았기 때문에 설수 없다. 정부 행정력에 의존한 미시적 대출, 미시적 부동산 가격 안정. 이건 대출 금리를 이제, 대출 한도를 쪼았다가 풀렸다 하는 그런 정책이죠. 어, 그것만 가지고, 정부 행정에 의존한 미시적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만으로는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경기를 죽일까 봐어 정부는 금리를 손을 못 대고 그 금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금리로 놔둔 상태에서 부동산을 안정시킬 거라고 대출 한도를 쪼아가지고 가계대출을 안, 안 해준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가 힘들었다는 그런 고민들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래 이래 왔지만 세계적으로 전 나라가 통화 조절이라는 큰칼어 금리를 가지고 통화 조절을 하겠죠. 큰 칼. 그리고 어이큰 칼을 사용한 데는 영국과 호주가 이제 그걸 상, 사용을 했는데 어 영국은 어요 9개월에 걸쳐서 5차례에 걸쳐서 정책 금리를 1.25포인트를 올렸더니 2003년도 19.6%이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2005년도 2년 지나니까 5.3%까지 내려갔대요. 그리고 호주는 2002년 5월부터 4년 6개월 동안 8번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2%를 올렸는데 어 그랬더니 집값은 2003년 18.2%이던 게 2004년에는 그 다음에 6.9%로 안정이 됐다고 라 합니다. 어, 금리 자체가 오르고 내린 게 주택가격의 거시적인 정책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돼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그의또 어, 실패한 나라는 뭐 일본이나 이런 데는 어,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뭐 혜택을 못받다는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급정등 유동성 과잉의 조짐, 조짐이 2005년 1분기부터 나타났대요 담보대출이 너무 많이 늘고 그렇지만 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 딜레마 때문에, 어, 그, 1분기부터 나타났지만 10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섰대요 경기가 안 좋아서. 속도를 조절해서 이제 2, 4개월 주기로 0.25%씩 다섯 차례 인상을 했는, 했는 그런 그 이제 거시적인 그 정책을 쓰고요. 금리 정책을. 그 다음에 작은 칼인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라는 미시적인 방법을 병행을 하면서 정책을 쓴 거예요. 음, 그건 이제, 그, 미시적인 대응은 바로 2005년도에 투기 지역에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한 건이라도 받은 사람은 추가로, 어, 그, 대출을 못 받는 1단계 주택 담보 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이제, 어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저그 대출을 제한을 한 거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어, 그렇게 했더니, 어, 그렇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한도를 한 세대당 몽땅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거를 일개 개인의 안에서만 추가담보대출 받는 걸 규제를 한 거예요. 너무 충격이 갈까봐. 그렇게 했더니 남편 명의로 뭐 어느 한 구역에 대출을 받았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아내 명의로 집받고, 그다 아들 명의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대출은 또다 받은 거예요. 어, 동일 이름으로, 어, 대출 두 건이 안 됐지, 한 세대에 식구수가 많으면 뭐러 건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처음으로, 2005년 8월, 그 이제 후속 대책에서, 어, 개인의 소득 상환 능력에 따라, 어, 그 대출 한도를 그 고려하는 DTI 제도가 처음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 규제까지 도입을 했지만, 2006년도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계속 대출이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은행이 은행 사강 체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그게 빠지지 않으려고 은행이 막 보줬다는 거죠 대출을 어, 그런 영향이 많았다라고 요 나와 있습니다 어, 주택 담보 대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이자 부담 때문에 너무 이제 소비를 안 하고 대출 그 부담이 느니까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어, 그게 다시 또 내수부진으로 이어져서 어, 그러다 보니 경기가 죽을까봐. 금리까지 올리는 것은 지속할 수가 없었대요. 개인주택담보대출이 자꾸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어, 그러다 보니 금융연구원 이제 한재준연구원의 얘기는 소비위축 우려로 정책당국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던 점은 인정이 되나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에는 시차가 따르고 뭐 물량을 쏟아 보면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 집을 다 지어야 공급이 가능하니까 이제 시차가 따르죠. 어, 그러다고, 그리고, 금리 이외의 수단인 장기적인 대출 규제 방책만으로는 안정을 도모한 데는 무리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공급은 안 되고, 어, 그렇다고 경기가 죽을까봐 금리도 마음껏 못 올리고, 어, 대출 한도만 제한하는 걸로는 부동산 대책을 안정시키기에는, 어, 제한이 있다. 이 얘기를 해놔놓은 거예요. 어, 그렇지만 부동산 언론과 투기 세력들은 이 같은 미시적 대응과 대출 규제죠. 그 다음에, 어, 이 같은 이제 대출 아까 규제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미시적 대응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옥죄한다라고막 연일 신문이나 이런데 언론 플레이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갖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과 복합 불황을 경고하면서 꺼져가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끝없이 불을 지폈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 대상인 두기 지역 내에서 두건 이상의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과연 정책적으로 보호를 해야 할 서민인지 이 항목에서는 반문을 해본다라고 이 단락이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아까처럼 큰 칼이냐 작은 칼이냐 금리를 올리는 걸로 정책을 제안하느냐 아니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걸로 부동산 시장을 뭐 통제를 하느냐 아, 이걸 옛날에 경기 어떤 그 하락과 상승과 맞물려서 정부가 두 개를 한꺼번에 쓰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 고민들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2005년도에 어떤 우리나라 그 부동산 정책이 그럼 지금 우리 요, 요점에 요 비춰보면 지금은요. 이제 금리를 올릴라 하죠. 미시적인 금리 왜부뜩부뜩못 올렸을까요. 진작부터 올릴 수 있었는데 코로나 왔다고 경기가 다 죽을까봐 못 올렸죠. 그러면서 아까 미시적인 그 경제 정책, 계속 대출 한도는 규제를 해왔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갈 정책을 짜면서 지금 올이 현재 뭘 연구하고 있나요? 금리를 조금씩 올리려고 하고 있죠. 너무 옛날 이 어떤 정책들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도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름이 돋아요한 번씩 저희 보면서 이제 파트 두 번째로 훑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의 정책들이 옛날 이 정책을 다 데자뷰처럼 어, 데리고 와가지고 폭섭을 시키는지 놀랍습니다 진짜로 어,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면 대출 규제를 하는 게뭐 당연한 정책처럼 나와있네요 그죠 대출 한도를 규제를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지금은 모든 대출을 다 손대고 있죠 개인, 뭐, DTI, 뭐, LTV, 이것 뿐만 아니라, DSR, 그것 뿐만 아니라, 이제 전세 자금 대출까지 다 손을 댄다 하고, 그, 심지어 연말에는 모든 대출이 올스톱되가 있죠. 어, 이런 한도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카드는 금리를 올린다는 거죠. 그것도 올리고도 안 된다 하면, 경계가 화랑이면 문제가 없는데 부동산 잡으려고 하다가 초과 삼관다 태우는 일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무턱대고 금리를 올리면. 그래서 정부는 정책을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큰 칼이든 작은 칼이든. 투자자들은 이렇게 책을 읽고 복습을 하고 하면서 그 다음 정책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미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시장을 과연 이길 수 있는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연휴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 부동산 사무실은 문 닫은 것도 꽤 있네요. 근데 저는 바빴습니다. 상담이 꽤 많았었고요. 서울에서도 오늘 심지어 뭐 부산에 투자 상담을 하러 오셨다가 가신 분이 계십니다. 어, 대출이 이렇게 안 되니까 현금 가지신 분들이 너무너무 유리하겠죠. 좋은 매물이 많지만 투자금 등치는 있고 대출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현금 가지신 분들은 좋은 물건을 골라 골라 살수 있는 이런 장이 점점점점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책 리뷰를 안 빠뜨리고 따라오시면 이 책은 나오지도 않는 책이거든요 이책한 권을 정독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